그런데 당신의 동영상이 추천 동영상이나 관련 동영상에 뜨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당신의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동영상을 올린다면 당연히 조회수가 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게내 컨텐츠가 과연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되고요. 콘텐츠장르에 따라서 시청하는 인구수가 달라집니다. 어떤 컨텐츠를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저처럼 원하는 고객층이 극소수의 일부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찾으려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제 채널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가업승계 채널을 하니까 처음에는 모든 영상들을 가업승계 위주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이 가업승계라는 채널 자체, 이 컨텐츠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컨텐츠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노출 빈도도 작고 조회수도 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 이렇게 가업승계를 하실 분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다른 채널들을 봤더니 법인 돈 가져오기. 저도 법인 컨설팅을 하잖아요. 어, 근데 여기는 조회수가 10만이나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보고 착안한 게, 아, 법인, 법인 돈을 가져오는 거, 세금을 줄이는 거, 이런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채널에 많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유사하게 영상을 만들면 이런 부분에 있는 관심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겠구나 해서 한 게, 법인 돈 10억 개인화할때 6.7% 세금만 내고 가져오는 방법 이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영상이 자그마치 지금까지 누적 조회수가 1만 회를 기록을 했고요. 이 영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제가 받습니다이 영상은 지금 트래픽을 보니까 추천이 44.4%예요. 탐색이 30% 그리고 유튜브 검색이 12% 채널 페이지 3.2 거의 추천으로 노출만 97000 노출에서 발생한 조회수가 6400 나머지는 뭐 노출이 아닌 아까 재생 목록 이런 걸로 해서 조회수가 일어난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노려야 할 것은 바로 뭐냐 많은 수요가 있는 쪽으로 여러분의 판매 경로를 옮겨 가야 된다는 자체가 이 영상이 왜 이렇게 다른 영상 대비 조회수가 높게 나왔을까? 한번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이 영상 같은 경우에 트리픽 소스가 도대체 어디서 올라갔나? 봤더니, 자, 까칠한 회계사. 까칠한 회계사님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구독자가 11만 명. 저희 같은 채널에서 구독자 11만 명이면 가장 많은 거예요. 조회수, 자이 영상이 저를 추천해준 영상이 조회수가 한 10만 정도 나온 영상이 저를 추천해준 거고요. 자또 콕콕 정교수 전산회계 이쪽에서 또 저를 추천해주셨어요. 여기는 구독자가 9천인데 이 영상은 3만 9천 거의 4만 정도 조회수가 나온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 영상에서 나를 추천을 해줬을 때 당연히 저도 덩달아서 많은 조회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컨텐츠 장르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가 백날 가업승계 해봤자 모이는 사람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조회수가 일어날 수 없고 고객도 유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객들이 모일만한 더큰 시장 그 시장에 가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제가 만들었을 때 그쪽 고객들이 제 채널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장르가 많은 사람들에게 니즈가 있는 장르인지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더 폭을 넓혀서 니즈가 많은, 수요가 많은 장르를 여러분들이 타켓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많은 유튜버들이 유튜브로 시작하는데 타켓 설정 조차 안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치 않은 고객들이 유입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타켓 선정입니다 어떤 고객을 내가 유입을 시킬 거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실 부분 바로 자 보세요 타켓은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타켓에 대해서 이분들을 모집하려는 시장을 가야 돼요. 자, 시장을 가든지 마트를 가든지 명품관을 가든지 어딘가는 가야 되는데 이 명품관 좋죠? 저도 이 명품관에서만 팔고 싶어요. 그런데 수요가 적다.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데 이 명품관에 오시는 분들이 어디도 와요? 대형마트도 온다. 시장도 온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객이 갈만한 곳에 컨텐츠를 함께 만들어야지만 그 고객들이 여러분의 컨텐츠로 들어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제공하려고 하는 그 영상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회수를 늘리려면 첫번째 나에게 맞는 장르를 선택해라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나에게 맞는 장르를 선택해라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르를 찾으셨다면 이제는 조회수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장르를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고객을 유입하면서도 나에게 맞는 장르 바로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장르를 찾았는데 조회수를 깎아먹는 아주 암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